네, 둘, 네, 제 네, 네, 네. 네. 네. 도, 파 도, 도, 도, 도, 도, 도, 도, 파 도, 미 도, 도, 도, 도, 오, <웃음> 휴요폰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